뱃지 말지. 이 비술이 좀이 비술이 이 비술이 너비너이 너무 이 비술이 이비술비니언이 모였을 때 비술이 너무 이비 너무 싸워. 이비이 너무 싸워. 이이 너무 싸워. 이비술싸어장군이너다고 아, 아이, 너무 정신 사나고이고 그니까 o 아, d v e 너무 정신 차나 o 이거 좀만 늦게 죽이 u r e too much. o h o r e o h o h o 야, 블라디. 웃었네, 웃었네. 웃었네, 웃었네. 웃었네, 웃었네. 웃었네, 웃었네. 웃었네, 웃네 오늘은, 오늘 아. 오늘 어 근데 패치도 안하고 그냥 바로 안네마로돌리 그니까 그럼 어, 이미, 이미 어떻게 해놓은 거아니야그 그니까 그건 상관없아 그거 했을 때. 아, 때 해놓고 아 근데 오이씨 스트라이크 아어이쁜 바. <웃음> 이 제가 밀게요 아 장군 체력 봐. <웃음> 아 이거, <웃음> 죽이는 게 너무 미안한데? 와 뭐특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? 어, 볶음 위에이 피뇨이우다 오케이 좋아요 응? 오 나스바이 뭐하 a c i q 오 e 이 a 다 자, 긁어도 풀어고 풀어도 풀어도 풀어도 풀어도 풀어도 풀어도 풀어도 풀 풀어도 풀어가풀어이풀이도 풀어도 풀어도 어도풀어가 풀어도 풀어도 풀어도 풀 어 m too high. I got seminal to get. I'm not a seminal t 줄게 e t I'm 어? 어뭐닌 약국이야? 오케이 오케이 일로! 헤헤헤헤 아야! 아하 이건 몰랐지? 오케이 오케이 뭔가 도차린가넌 무슨 시절 <놀람> 아 그냥 너는 내새로 보내 버렸잖 뭐야? 얘는 패닝을 잘안 하더라고. 헤이 헤이. You captain o 너무화못하 아니, 그왜안 아니. 아니. 왜안맞지냐안돼야 참지. 아, 순선이참빨 아, 야, 제발 일대일 할때 방해하지 말아줘 어, 조졌다 아. 내 중고를 채워주는 거면 참 감사해. 이 <목소리> 에헤헤. <다. 웃음> 아, 야, 야, 야, 야! 야. 아 역시 난는 PS를 했어. 괜찮아. 아살려네 뭐야? Hehehehehe <laughs>